네 안녕하세요 애니몰로티브의 텐드 오랜만이네요 <웃음> 애니몰로 테드라는 인사를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 같아 이렇게 인트로 하면 오랜만이다 다른 촬영은 계속 같이 했어요 네. 다른 곳에 촬영을 했는데 우리 저희 애니몰로 채널 촬영은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 자 그래서 어, 이번에는 좀두 번째로 저희가 제, 제 어항을 한번 좀 세팅해 보려는데 모든 어항이 다 세팅이 됐는데 부자, 소포, 자방 그리고 두자 또소폭인데 이거만 주더라고요. 일단 두자 소폭부터 한번 세팅을 할 텐데 한번 이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네. 뭐 최근에 뭐 디케이가 또 인스타에 공유를 했더라고요. 저 결혼한 거. 어, 아 결혼하신다. 아. 결혼해 아. 어. 네. 네. 감사합니다. 결혼 감사합니다. 결혼식 짠. <목소리> 음악에 맞춰서 진짜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고 그리고 신혼여행 가서 제주도 사견이 숲길을 갔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지금 오늘의 제가 하고싶은 어항 비슷한 어항그래서그컨셉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 앞으로 제 생물은 구피랑 베타만 할 겁니다 구피? <웃음> 네. DK가 항상 추천을 안해줬었는데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제 눈에는 구피 베타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사온 건 아니고 지인한테 얻어온 구피인데. 어우, 봅시다 구피. 무슨 구피인지. 하프블랙 옐로우 같은데요. 아, 그래서 네. 고정 구피로 해가지고 저좀 번식도 좀 해보고 한번 네. 해보려고. 그럼 아마, 이 세계 왕을 하고 좀잘 네. 되면 또 옆으로도 늘어나겠네요. 네, 그렇죠. 아, 아마 그게 존이 그때, 되겠구나. 네, 아마 그때부터는 또 두자 하이로 또갈 수도 있겠지만 <웃음> 하이로 제가 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아무튼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네 수초한 이거 이대로 그냥 바로 시작한다고? 네아 알겠습니다 이제 솔부터 깔고요 평평한 작업이고요 그냥 이걸 평평한 하고 바로 나무를 신어줄 수고를... 지나가다가 그냥 예뻐서 사온 거. 자, 응. 어 나무를 한번 세워봤는데, 네. 예, 이 상태에서 그냥 어떻게 하실 까 네. 그다음? 이쪽 음? 거요. 수출 신고 여기서 수출 신고 부르시는다고? 네이기 <웃음> 쓰러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골로 해서 고정시키셔야 됩니다 무조건 골로 음, 좀 갖고 오게 네자어또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역시 직접 안 해보면 모르는 것 같아요 스튜디오에 탕무석이 있어서 네. 이걸 먼저 한번 휘 뒤에 숨기고 본드 칠해서 한번 고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뺀게요 어차피 솔 들어갈 거 아니야. 한촉 응. 같은데? 아, 이건 아직 몰랐는데. 한번 해볼까요? BK가 알려준대로 돌을 일단 댔으니까 또뜨지 뭐 않겠죠?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이제 수초심을 생각합니다 아네네 여왕이 탄은 고압 이탄 들어가죠? 아니 한번 안 넣어보려고요 예? 안 넣어보려고요 알겠습니다 미크란템은 전경하는데 고압 안 넣는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됐나요? 모르겠어요 전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기계가 안될거 없으니까딱 제가 원하는거예요 음. 식재 다 하신거죠? 예. 네. 이제 어. 물 채워보겠습니다 물 채운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틀어요 네 틀어주세요 네 여러분 제가 또 실수한 것 같습니다 실수요? 왜지? 그걸 바닥에 내려두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거 바닥에 내려보세요 아맨 밑으로. 네, 밑으로요? 예. 네. 아 똑같은 거잖아요 그걸 들고 있는 거나 그거나 아 그러네요 <웃음> 아니, 그, 아니 뭐지? <웃음> 상당히 기대됩니다 살기? 어 잠시만 또뭐 하려고? 아 아까 디테이가 예 네. 팁을 줬었는데 네 제가 팁을 드렸어요 네 얼마? 한 3만원? 네. 그.. 미친 사람이네 어, 수초를 네. 심을 때 물을 조금 넣고 심는 게더 편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냥 제가 심었단 말이에요 성 급하게 그랬더니 조금 뜨는 수초가 있어서 조금 심어주려고아 파이팅 네. 아니 지금 뭔가 뿌듯해 보이는데? 어, 요요요 요, 요 밑에만 봤을 때는 네 제가 원하던 그림이에요. 밑에만 봤을 때 원하던 그림이다. 네, 근데 수초만 잘 자라면? 수초가 저기 다 깔리는 건가요? 네. 어, 이탄을 넣라고 하셨었잖아요. 이탄이요. 네. 네. 고압 이탄? 고압 이탄 저게 많아요, 저두 네. 통이나 있어요.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아 그래요? 해보고 제가 조절이 안 되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집에 고압 이탄 두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수초하면 많아요. 어, 없던데. 아, 또또 제가 또제 기준에서 말했나? 네, 네, 그럴 수.. 거의 고아비탄이라는 그 거리식 기탄 있잖아요. 저아비탄. 네, 저아비탄. 거의 그거 쓰시는 거 같아서. 저도 그건데. 공자 소포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커버 될 거예요? 아, 네. 저아비탄이요. 예. 네, 근데 어, 요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 마지노선. 제가 해서그런지 네. 막 자꾸 님끼리 갑니다. <웃음> 자꾸 자칫... 그런 느낌이에요 계속 와서 보고 싶어요 그러면 또 아, 하거든요 아.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이거 수평 맞추셨나요? 어떤 수평이요? 어항 수평이요 안 맞히는데? 야 큰일 날 사람이네 뭐 얼추 맞는 거 같은데 잘 해보시죠 네. 그거 생각 못 했네요 파이팅자 드디어 네. 물을 다 받았네요 예 네, 물을 다 받았습니다 어.. 마음에 들어요 일단 뭐야 다? 예. 이제 거리직 여각이 걸어 뒀거든요 네. 틀기 전에 마중물을 그 넣어줘야 돼요. 상당히 기대됩니다. 잘 잡아줄지 모르겠죠. 다음은 이제 처음 물 넣어줬으니까 네. 저희 염소 제거제, 염소 제거제랑 박테리아 한번 넣어줄 텐데 네. 어... 처음 보는 제품인데 어. 우리 스마트 스토어에나 조만간 이제 올려서 판매할 예정. 주제가될 예정. 멋진다. 깨대죠? 네. 네. 뭐야? 뭘 뗐어요? 실? 지금 느낌. 너무 많이 놀라지 않아요? 네,요. 예. 이거는안 속습니다. 네. 냄새 맡아보라고 할것 같은데. 맡아보세요. 죽을 것 같아서 이 네. 한번 해보세요. 진으로 갑시다. 까. 오마. 경비 시간. 네. 아오 냄새 여기까지 왔다 안들라고? 자, 어 쳐도 안 세팅을 좀 해봤는데요. 카츰차츰 어떻게 변화되고 좀뭐 어떻게 실수를 했는지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니멀 오브 티태트 팀들 뒷게였습니다. 안녕. <웃음>